나이스! 나이스! 야! 그렇다 황희찬이 띄어줬잖아 와... 근데 우루가이가 한골 넣는 거 아니겠지 진짜? 그러지 마라 진짜 제발 아 나이스 제발 제발 진짜 진짜 우리가 간다고? 나이스! 나이스! 아! 아! 이겼다고? 아, 제발. 제발 누가 이 제발. 오 제발. 제발. 가나! 가나! 아! 가나야 아이유 가나 한골 야 잠깐만 우루가이 야 우루가이 넣것 같은데? 가나 한골 넣어버려 그냥 넣어 하, 가나야 넣 차. 가나야 때려 하, 우루가이씨 아 우루가이 티퍼 미쳤네 저걸 막어? 나이스 가나야 아 잠깐만 우루가이 공격인데? 2분 남았어 아직 가나 나이스 와 다리 절뚝거려 가나 선수들도 아.. 끝까지 뛰어라 아 앗! 어, 와.. 어, 못 보겠다 아씨.. 와.. 카바니 진짜 마이 브로! 가나! 제발 아 제발 내 믿게 내가 부르크.. 부르크고 믿게 제발 아 제발 누가 잊쳤는데 지금 공격력이 아, 고트카 버스트 블레이드야 이 정도면 존나 센데 지금 어떡하지? 가나 키퍼. 나이스. 야! 아, 씨발. 프리킥이라고? 아, 나 이거 먹힐 것같은데 옐로 카드? 아. 아, 제발. 제발 나이스 막았어. 제발. 나이스. 우리가 간다. 아. u <sighs> h